왜, 뭐가 잘못됐어? 티몬스테이크 탄다! 이야, 이야요! 이야, <웃음> 이야요! <웃음> 겨드랑이 냄새, 아, 향긋해요. <놀람> 자! 어... 오늘도 플레이해보는 해비스험블버거펌 오늘 제가 약속드렸던 무한모드 플레이하려고 이 게임을 켰는데 거지같이 무한모드가 잠겨있어서 엔딩을 다시 보고 와서 지금 무한모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이 게임 버그 고쳐질 때까지 하지 마세요 그냥, 그냥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일단 무한모드 어떤건지 한번 맛보기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몰라요 근데 어 와! 예, 예, 이거 구버전 가게도 할 수가 있네 신버전, 구버전, 가게 두 종류가 있는데 저희는 신버전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뭐 무서운 거안 나오고 그냥 바로, 바로? 네? 네, 네, 네. 잠깐만 무한모드 맞죠어 무한모드 맞네 어? 아 무한모드인데 여기에서 이거 막 청어 이런거 주문할 수 있어요? 이 뒤쪽은 잠겨져 있고요아 여기서 추가로 이제 메뉴가 더 생겼네요 스테이크랑 이런거 근데 맵 변하는 이펙트는 왜 넣어놨는지 좀 모르겠네요 아 여기 막아놨다 야 여기 막혀져있고 그렇군요. 한번 해볼게요. 방해 요소도 있겠죠? 로봇청소기 여기있어. 꺼져! 자, 출석체크하고. 와, 여기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가는 기계가 여기 있네. 아이스크림 여기서 떠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야, 동선 미쳤다. 진짜 쓰레기네. 어? 미리 들어가 있네요? 왜 미리 갈려요? 영업 시작도 안 했는데 이거.. 되네? 좋다! 그럼 이것도 눌려? 안되잖아 이건 전력을 따로 먹나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미리 따라놓고 음. 이게 딸기, 이게 초코, 이게 바닐라네 어뭐 시럽은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만 해놓고 세팅을 좀해놓읍시다 그러면 우리, 우리 이거 진짜 무한모드 진지하게 한번 어디까지 가할 수 있나 한번 해보자구요 제가 이 게임을 다 플레이하면서 단한 번도 해피를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해피가 어떻게 하면 소환이 되는.. 아, 깜짝이야 뭐야 아니 근데 꺼져... 있으신데... 뭐지? 뒤에 마네킹 나와가지고 저 덮친 것 같은데요 그럼 이것도 따라줘요? 아니... 음, 뭐지? <웃음> 그럼 이것도 되나? 이것도 미리 넣어지나? 어 뭐지? 아좀 미리 준비해놔라 뭐 이런건가? 좋은데? 아니, 진짜, 이거 버그 천국이라니까, 게임 하면 할수록? 아, 근데, 진짜 버그 많아요, 이거. 아, 자, 할수록 열받네. 어쨌든가 해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무한모드 하면서, 좀 실수도 해보고, 불러보겠습니다. 야, 그럼 고기도 구워줘, 설마? 이건 또 기기 키라고 나오네. 씨, 멋대로네, 그냥. 기가 꺼져 있는데 돌아가면 진짜 좋지. 어? 아니, 진짜 희한하네. 어이, 개꿀 아니냐, 그러면? 잠깐만. 어, 이러면 진짜 개꿀인데? 이건 안 구워지지? 어안 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고 이것도 다 구워졌고? 대박인데? 토형은 오늘도 활기차요 생각해보니까 나 토형 구출 못해줬네 나 혼자 나왔네 내가, 내가 악의 원흉이었네 내가 쓰레기였네 아, 이 정도 하고 가게 시작해볼까요? 음료 구분 가능하냐고? 음료는 다 똑같아요. 뭐야? 왜 이래? 뭐좀 미쳤어? 불량 패팅가 이런 거? 오 완전 신선해 돼지고기가 유독 난리를 치는데 난이도가 있는 건가? 초콜렛 몰트랑 해피도그 머스타드 없는 버전 초콜렛 이렇게 하고 머스타드 없는 거 여기요 곧 어? 다음 손님? 응. 초콜릿이랑 핫파이 맞지? 어자 다음 손님 뭐야 무한무도 맞아? <웃음> 손님이 되게 여유롭게 오네 지금 초반이라 그런가? 일단 기력 미리 먹어놓을게요 아 맞다 여기 여기 여기 그거 안 팔지 이, 이거나 주워 먹자 홀 샌드위치 노 o no o n i 뭐야? 나 돼지고기 패티 넣었어? 미친. 노원이니언 no 핫도그랑 뭐야 요 썩었네 꺼져 핫도그랑 케첩 없는 핫도그 어차피 패티 굽는거 금방 하거든요? 너무.. 너무, 유, 너무 여유로운데? 뭐야? 방금 유리창 깨진 거야? 저쪽 왜 깨졌어, 유리창 아니 뭐 버그 걸렸어요? 손님이 너무 안 와요! 이게 무슨 무한모드야 아, 오브젝트 끼는 거좀 적당히 좀 해라 지루함이 무한인데, 이 정도면 아이스크림도 미리 퍼놓 어서옵쇼! 이번엔 또손님이 연속 두 번으로 오네? <목소리> 초콜릿이랑 닭고기 부러져서 더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목소리> 뭐 그게 아니라 아이스크림을 안 꺼내서잖아 아니 어떻게 이게 번역이 이따구로 돼있냐? 닭고기 닭고기...가 치즈 없는거 음. 3 2그 다음에... 계란이랑 프라이 계란랑 프라이 시간 여유는 충분하죠? 빨리 이거라 근데 이거 뭐 포장도 안하고 그냥 생으로 넣어주는 거야? 어, 근데 계란이 생각보다 되게 안 익는다. 되게 오래 걸리네. 자. 자요. 됐지? 오, 여 사람 많이 쌓였네? 이제 좀 시작하는 건가? 핫파이, 핫파이. 티본 스테이크. 티본 스테이크. 에 그런 불은 좀 키고 삽시다 빨리 구워져라 이사이에 아이스크림이나 좀 갖고 올걸 아니 계란이랑 스테이크 되게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에이. 아이스크림 좀 떠오고 아이스크림, 핫파이, 핫파이, 핫파이 하나 더. 이거, 이거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구우면 어떻게 되지? 좀 궁금하네. 다 태워 먹으려나? 프라이랑 티본스테이크, 제 업그레이드 다한 상태에요. 가게 업그레이드 다 했습니다. 프라이! 라 그리고 손님들이 대기 시간이 꽤 길어서 이거 뭐 실수만 안하면은 끝까지 하겠는데요? 자 다음 다 구워졌냐? 어 이거 그대로 유지되어있네 안타네 바나나 아이스크림이랑 이건 좀 문제네? 아이스크림을 두 개를 주문했네요? 바나나 아이스크림이랑 딸기 아이스크림이었지? 이게 바나나 바나나 티가 안 나냐? What the? F What? 뭐? 왜? 바나나 아니야? 바나나가 안 뿌려진 건가? 아, 이거네. 아니, 눌리는 소리 들렸는데 이상하다. 분위기 좀 이상해졌다, 지금. 세번 아웃하면은 이제 죽는구나. 초콜릿 아스크림, 이 티본, 디럭스. 아이. 베드랑이 냄새 좋고. 야. 왜? 왜안 돼? 이거 읽는 동안 먹어야겠다. 이건 금방 익지. 뭐였지? No pickle. No pickle. 다음에 초콜릿 아이스크림이었지 아마. 맞아. 게임이 한창 진행 중인 어... 컴퓨터의 전원을 순간적으로 아... 모두 꺼봤어. 이렇게 뛰어댕겨. 야 불끄지 말고. 어? 프라이랑 하파이랑 소프트 드링크. 프라이랑 하파이랑. 응? 바나나랑 쿠키랑 닭고기 바나나랑 쿠키랑 닭고기 상추 없는 거 난나나다나다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노 피클 그 다음에 후라이 후라이 넣었나? 후라이 넣었는지 확인하려면 여기서 보면 돼요 안 넣었네요 다음. 너무 무난한데? 프라이 해피 콜라, 돼지고기. 이거 평생 하겠다, 이 정도면. 꺼져! 다음 그러니까 무한모드면은 되게 기다리는 시간 점점 줄어들고 막 손이 엄청 쌓이면 페널티있고 그럴줄 알았는데 Hello there. 아이고 깜짝이야 이씨 너겟이랑 뭐야 너겟이랑 쉐이크랑 핫도그, 노캐처. 다시 공. 야야. 저 새끼 또 불끄러우네. 아 바나나랑 초콜릿이랑 너겟. 뭐야 이거. 그릴 피쉬랑 소프트 드링크 그리 생선, 드링크, 스트로베리 아좀 헷갈리네 이제 생선이랑 소프트 드링크랑 뭐? 아이스크림 음. 소프트 드링크. 불좀 켜달라고? 잘 보이지, 이제? 이걸로 버텨. 어차피 이거 불 다시 꺼지거든? 귀찮으니까. 하이야. 아직도 안 익었어? 되게 오래 걸린다, 이거. 아, 피곤하다. 나 에너지바 좀 먹고 올게. 자, 다음 점은 쿠키, 닭고기, 콜라 쿠키, 닭고기, 콜라, 아이스크림 쿠키 닭고기 콜라, 아이스크림 닭고기가 뭔데? 노치즈뭔 no <웃음> <웃음> 맛이야 이거 스트로베리 콜라랑 <웃음> 다 넣었냐? 아닌데? 하나가 부족한데? 햄버거 자요 그 다음에 닭고기 소프트 드링크 티본스테이크 닭고기 뭔데? 그냥이네? 웬일이야? 다들 입맛 겁나 까다롭더니 얘는 다 먹네요? 너무 감사한 친구다. 야, 그 다음에 뭐야? 이제 드라이브 스루도 한번 해볼까? 너무너무 너무 쉽죠.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죠. 드라이브 스루고, 자, 이제 조면 두 개씩 들어옵니다. 프라이애그랑 너겟 어디 이거? 프라이애그랑 너겟 어! 뭐 주문 뭐 어떻게 받아 이건 아 여기구나 어야나 갑자기 겁나 혼란스러운데? 어, 나 드라이브스루 괜히 켰나봐. 음아 이거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리. 그 다음에 쿠키쿠키 후라이, 핫도그, 쿠키쿠키. 쿠키. 핫도그는 일반이지. 음. 네, 네. 자요. 오케이 좋아. 다음 어 디럭스랑 티본 스테이크 두 개. 음노 네. 피클. 노 피클 됐고 이제 여기서 포장할게요 왼쪽 거는 피본스테이크 두 개랑 핫도그 노 머스타드 shit 너 절로 가고 왜! 핫파이 핫파이 너겟 쉐이크 핫파이 핫파이 너겟 쉐이크 핫파이 핫파이 너겟 오 어, 쉐이크 어어어 어, 왜죠? 알았어 이가왜 <웃음> 뭐가 잘못됐어? 티원 스테이크 탄다 이야오, 이야오. 이야 이야요 이야 <웃음> 이야요 겨드랑이 냄새 아 향긋해요. 어..어떡하지?어떡하지? 잠 어떡하지? <웃음> 어? 뭐가 잘못됐는지를 지금 파악을 해야돼요 노우 머스타드였구나! <목소리> 아야이잠깐 <목소리> <목소리> 아.. 햄버거 뭐였어? 노우 피클 다 익었겠다 야 노우 피클 기다려 아직 1분 남았어. 이거 하나 넣고 티본 스테이크랑 아 지금 차가 안 와서 다행이다 차가 안 와서. 노 피클 아니 노 머스터드 노 머스터드 노 머스터드 노 머스터드 노 머스터드 노 머스터드 노 머스터드. 오케이 자야 자 다음 쿠키 핫파이 쉐이크. 오우. 쿠키 하파이 쉐이크 자자자자자 자, 자, 자, 자. 꺼지시고 다음 쿠키 하파이 소프트 드링크 쿠키 하파이 소프트 드링크 무난 무난하구만 쿠키 핫파이 소프트 드링 <웃음> 안 주고 있었네 <웃음> 쿠키 핫도그 핫도그 핫파이 나 뒤져요, 나 뒤져요, 나 뒤져요, 나 뒤져요. 저 인간 또불 끌어왔네. 야, 이 쌍놈의 새끼야. 안 꺼져? 아! 데미지는 왜 달아? 알았어, 이 야, 좀 조용히 좀 해봐! 지금 바빠, 뒤지겠는 거안 보여? 가자, 이 다음. 해피콜라, 핫도그. 차는꽤그간격이 느리네요. 아뭐 지나간 거 같은데? 뭐지? 계란 돼지고기 쉐이크. 계란 돼지고기 쉐이크. 계란이 좀 오래 걸리니까. 돼지고기. 노토마 o no 단계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가라 가라 가라 가 알았어 빵빵거리지마 너 뒤진다 진짜 한번만더빵빵거리면아 쉐이크 쉐이크 초콜릿 닭고기 쉐이크 쉐이크 초콜릿 닭고기 쉐이크 쉐이크 아 아이스크림 안 넣었네 닭고기 닭고기 음 닭고기는 근데 뭐야? No cheese. 우이야. 라요 따, 차! 차! 차! 그 다음에... 쿠키, 핫도그... 케찹, 핫파이 쿠키... 핫도그... 잠깐만, 맞아? 노 케찹 그 다음에 핫파이 다음에 핫도그를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와 이거 시간 진짜 촉박하다 이제 제왜저래 미쳤나 봐제 정신 아니야 읽는 동안 저거 주문 볼까 아니야 금방 될까 아니야, 아니야 보자 보자 아아야 헷갈려 헷갈려 헷갈려 안 볼래. 자, 꺼져 자그 다음에 바나나, 닭고기, 생선 바나나, 닭고기, 생선 생선이 여기 왜있지? 바나나 뭐지? 아이스크림 없어 바나나 고기 바나나 닭고기 닭고기는 뭐야? No tomato. No tomato. No tomato. No tomato. Bot, at. Bot, at. No t o t o No tomato. o o d Good. o o o o d Good. Good. Good. Good. Good. g 사사사사사사사사, 숯, 숯, 숯, 숯, 삯, 숯. 삿, 숯. 받시공 차, 차 없고. 자, 다음 손님. 문안.. 어, 차 왔어? 차 왔어? 언제 왔어? 어, 쿠키랑 핫도그, 노 케첩. 하나, 둘, 셋, 이쌍놈 스키. 핫도그 노 케첩이었지? 케첩은 해피 콜라였나? 쿠키였네? 쿠키. 쿠키 쿠키 i e 는 쿠키 k 라라라라라라 라라라 꺼주시고 그 다음에 핫도그랑 o 이크 계란 핫도그랑 i 이크 계란 핫도그랑 o 이크 계란 핫도그랑, 쉐이크, 계란. 핫도그랑. 핫도그랑. 핫도그랑, 체인카랑, 계란 핫도그 무슨 핫도그야? 그냥 핫도그 계란 요리 완료? 아저 미친놈이 진짜 왜 저래? 뭐하 아, 엄청 부족한데 지금 계란 하나 서비스로 더 드릴게요 쿠라 알았어! 해피 핫도그 쉐이크 야 잠깐만, 이거 뭐였어? 기억 안나노 케첩 기다려봐요! 나도 좀 쉬면서 하자 쉬면서 차 바로 왔어? 정신병이네 저거? 계란후라이 핫도그 디럭스 와 이거 너무 많은데? 자 천천히 하나씩 해보자고 계란 디럭스 디럭스는 뭐 그러는 거 없었고 핫도그랑 프라이, 핫도그랑 프라이. 맞아. <목소리> 안 되겠어. 두 번째. 아, 탔다. 네, 음. 음. 음. 음. 음. 자, 계란 익는 동안 이거 빨리 해야돼요. 쿠키랑 핫도그랑 아니었어 야, 차는 보내야 되겠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핫도그랑 쉐이크인데, 지금 시간이 없어. 안 되겠다, 포기하자. 차는 그냥 보내고 왜안 가지? 아, 안 가는구나 시간 지나면은 그냥 페널티만 먹고 노 머스타드 그치? 된거지? 그 다음에 닭고기, 계란, 하파이 딸기 닭고기, 계란, 핫파이 닭고기 계란, 뭔 소리야? 닭고기, 계란, 핫파이 닭고기, 계란, 핫파이 스토베리 不會 스랑 핫파이,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아, 겁나 재촉하네 진짜. 개 때리고 싶네. 20초, 20초 내로 나오겠지? 계란이랑 핫도그. 뭐였어? 뭐였어? 기억 안나 노 머스타드 아직이야? 아직이야? 차는 아직 안왔어요 와와 진짜 정신 하나도 없어 그래 이게 타이쿤이지 그지? 이게 경영게임이지 이정도는 돼야지 그지 초콜릿 계란 후라이 초콜릿 계란 호라이 초콜릿 아, 계란도 갖고 와야되는데 계란 아직 안 구워졌고? 이거 한번 보자 쿠키, 쉐이크, 노케첩 쿠키, 쉐이크, 노케첩 쿠키, 쉐이크, 노케첩 쿠키, 쉐이크, 노케첩 빨리! 쿠키, 쉐이크, 노케첩 쿠키, 쉐이크, 노케첩 알았다고! 씨! 다음 <웃음> 해비 콜라 하도그 일단 하도부터 하도급터 <웃음> 뭐라고 콜라 노케첩 노상추 콜라 노케첩 노상추 또 <웃음> 하나 찍어 쿠키! 핫도그! 쿠키! 쿠키... 핫도그... 빨리빨리~~ <놀리바리> 하시고요. 초콜릿 소프트 드링크, 소프트 드링크. 감사합니다. 자 길이요. 자금나 빠르게. 자 이제 한 번만 더 틀리면은 에 오버거든요. 다음 핫도그 핫도그 쉐이크 쉐이크 쉐이크 쉐이크 아니었어? 빵빵거리지 마 이놈아 닭...노상...초... 핫도그 너겟 장 맞지? 핫도그랑 너겟 그냥 핫도그 맞지? 오케이, 완벽 차 없네? 굿? 아 근데 이렇게 세 주문받고 있을 때 갑자기 차가오면좀 난감해지긴 해요 바나나 바나나 머스타드 돼지 딸기 보였어 너무 no, 치 다 갈린 거구나. 아니, 순간 뇌정지 왔네, 씨. 스트로베리랑 노우 마스타드. 음. 쉐이크, 소프트 드링크, 노케첩. 거리지 마. 콜라 스테이크 디럭스 넌렁이 냄새? 받으세요. 냄새? 넌 냄새? 넌 냄새? 냄새? 냄새? 냄새? 냄새? 냄새? 냄새? 냄새? 바나나 후라이 핫도그 노케첩 후라이 바나나 노케첩 후라이 바나나 <놀람> 어... <놀람> 노케첩 후라이 언제부터가 진짜 개진지하게 하고 있거든요. 핫타이 쉐이크. 뭐였어? <목소리> 그냥 핫도그야? 노 케첩 노 케첩! 노 케첩! 뽁뽁뽁 노 케첩! 핫도그 딸기 그냥 핫도그지? 꺼져! 쿠키 핫하이 핫 쿠키 핫하이 머스터드 쿠키 핫하이 머스터드 쿠키... 핫하이... 머스터드 쿠키 핫하이 머스터드 다음에 닭 생선, 핫파이 쉐이크, 닭파이 생선. 쉐이크 탄거 아니지? 와.. 나탄줄 알고 진짜 개쩔았네 멀리서 봤는데 시꺼매서 핫도그, 핫도그, 노케첩. 저좀 쉴게요, 여러분. 아, 빠 바, 빠, 바, 빠, 바, 빠 바, 바, 바, 바, 바, 바, 바, 바, 바, 바, 바, 바, 좋아요 다음 주문 랄랄랄랄 쿠키 계란 소프트 드링크 쿠키, 계란, 소프트 드링크 쿠키, 계란, 소프트 드링크 쿠키, 계란 넣었어? 자, 3 2. 땡땡땡땡땡땡땡땡땡 땡. 쿠키 쿠키 하파이. 와, 진짜 감사합니다. 와. 진짜 세상에서 제일 편해요. 세상에서 제일 편한 주문. 이번 주문이 진짜 최고였다. 이번에 좀 빵빵거려도 이해할게요. 하파이 스테이크. 쿠키, 쉐이크, 노케첩 쿠키, 쉐이크, 노케첩 탔냐? <놀냐> 탔어? <놀냐> 왜 안..왜..왜..왜..왜..왜 왜, 왜, 왜 요리가 안돼이 미친.. 빨리 돼! 이거랑 뭐였어, 핫타이. 아 제대로 좀 들어가, 이. <웃음> 다음 주문! 계란! 소! 딸기, 계란, 소, 딸기 계란 소 딸기 근데 소가 뭐야 NO c h e e 이1땡 음, 음, 딸기 <웃음> 따, 딸기 이제 계란만 되면 되거든요. 이건좀 나중에 하고 너 뭐야 쿠키 너겟 핫도그 쿠키 너겟 핫도그 이게 뭐야? 떡엔? 뭐였어? 머스타드? 노무 머스타드? 아들아! 어 생선 생선 머스타드 소 생선 머스타드 소 생선, 머스타드, 소 생선 생선, 머스타드, 소 소, 무슨 소? 토메이로 딱이다 딱. 쿠키 쉐이크 머스타드 쿠키 쉐이크 머스타드 다시 고여 와 진짜 아, 진짜 개빡세요. 아, 좀 쉴게. 너네 뭐야? 빠져! 해롭지도 아, 않은 애 아, 이 아, 아, 야! 미 아, 거 아, 아, 피콜라세 개. 일단 당황하지 말고 하나, 둘, 셋. 프라이 노 디럭스. 프라이 디럭스 디럭스. 디럭스 디럭스 응. 근데, 상추 피클 에이, 와, 해피 콜라 핫도그야? 해피 핫도그야? 하... 어떡하지? 이. 하... 포기하자. 야, 이만큼 했으면 된거 아니야? 야, 나 이, 2,000달러 있어. 200만원. 근데 뭐 게임 오버가 없어요? 이게 나, 나 3개 아웃되면은 게임 오번줄 알았는데 아니 솔직히 응대한 손님 수 63명이면 진짜 충분하지 할 만큼 했다 야이 정도면 나 게임 오버 되고 이제 만족하면서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게임 오버가 없어요 가세요 안 받으니까 자, 영업 끝났어요 여러분 영업 끝났어요 오픈 끈다 이미 근무중입니다 끝났다고요? 쳐다보지 말고 빨리 가시라고요 할만큼 했다고요 아니 해피가 와서 나 잡아갈 줄 알았는데 난안될거가난 영영 해피를 볼수 없는건가? 아니 진짜 무한모드일 줄은 몰랐지 <웃음> 아 일단 좀 지켜보자 저저저 저, 저 빨간.. 뭐야 이 유리창이 깨져있어 좀 지켜보자 이게 가득 차면은 게임 오버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거든요? 여기까지 차면? 그냥 한번 보자고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 안 끝나! 안 끝나! 와 게임오버가 없어? 아니 좀 너무한거 아니에요? 게임을 너무 대충 만들었어 와 처음엔 진짜 참신하다 와 시든도 있네 이랬는데 진, 진짜 용두삼이 게임 와... 아 여러분 제가 또막불평불만 화내가지고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이게 뭡니까 아, 어, 여기 밖에 나가지 못하게 됐네요, 이거는? 무한 타이쿤 모드여가지고. 아, <웃음> 진짜. 어? 야, 너 어쩌다 그 위에 올라가 있냐? 아저씨, 도대서 뭐예요? 아, 좀 게임 오버되는 장면도 보고 싶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어, 어 구현이 안돼 있는 것 같으니까요. 자! 이렇게 즐겨본 무한 모드였습니다. 어... 드라이브 스루까지 키고나서부터는 진짜 정신없이 재밌게 했었던 것 같은데 하나하나 실수를 할 때마다 되게 치명적이라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아 경고 딱세번의 해피가 와가지고 게임오버 최종점수 이렇게 나왔으면 되게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무아무드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아니 뭐 벌칙을 아무리 받아도 패널티가 없으니까 그냥 마음 놓고 편안히 하게 되잖아 그리고 왜 중간중간 이벤트는 왜안 생겼을까요? 그 일반 게임에서는 이벤트가 있어서 더 스릴 있게 막 정신없이 할수 있었는데 무한모드는 드라이브 수루를 감안하고 만들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벤트가 없어서 조금 아쉬웠네요 이렇게 무난무난한 게임이었을 줄이야 자 수고하셨습니다 해피서험벌버거파무한모드였습니다너과종료